<웃음> <웃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말로 계속 말하잖아 근데 외욕하는거 어, 같아서... 맞아? <웃음> 이게... 나던데. 저희가 유리 유리 지우, 지우 지수. 지수니까 리지 지. 따가지고 리지로 팀명을 하겠습니다. 리지. 걸그룹입니다. 네. 리지요 구미의 걸그룹. 우리는 리지. 리지. <웃음> 나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최고 좋은 감자. 응. 어, 하나, 오전에 하나씩이야. 이거는 하트 모양 감자예요. 하트? 네. 오, 진짜 하트네요? 네. 자, 드디어 2022년도 또 슈퍼 농부 집으로 작년에 왔던 우리 여대생들이 또 다시 농아를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또온거 보니까? 만내니까 너무 반갑지. 지난 게 만내고, 원래 만내고. <웃음> 아, 처음 봐. 멀리 왔네, 멀리.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막아시들 잘 하셨어. 아이고 반갑네 예. 어? 네? 아, 너무 돼요. 네. 예, 어, 할라카로아가씨들 네? 어. 얼굴 이쁘네 얼굴 다 타고 연락. 아이고, 아니잖아요. 양파 냄새 난다 할것 같거든. 아, 아, 아, 작년에 양파. 음. 올해는 뭡니까, 어머니? 감자. 감자. 슈퍼는 건 어때서 여기 또 왔는데 대학생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밭에서 쓰러지는 거 아닐까? 걱정 많이 했었어. 작년에 양파도 저희가 확실하게 이겼,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자를 열심히 캐 보겠습니다 감자가 이기는지 제가 이기는지 한번 두고 보은 <웃음> <웃음> 마음으로 <웃음> 캐 보겠습니다 <웃음> 내년에는 네. 3배로 이런 <웃음> 말 하면 안돼 <웃음> 그런 말 하지 마세 <웃음> 감자 농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한 바퀴 그렇게 돌려. 한 바퀴 돌리면서 체크를 잘 해가지고. 라게큰 거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 큰 거부터. 이래 보면 밑에서 보면 몰라. 남자 구글 하는 거 똑같아. 겉은 멀쩡해 보여. 소은 이렇게 되는 남자들 많아. 선별 잘 해야 돼. 이렇게 누르면 아 내가 썩었지, 그렇지? 어, 이런 거는 버리는 거야. 고르다 보면 아 감자 지금 크기도 그렇고 떼깔이라든지. 어 쏙도 꽉찬것 같고, 나도 지금 그런다 생각하고 최고 좋은 감자. 어, 하나, 오전에 하나씩이야. 네. 지 빨리 골라도 되고 나중에 천천히 골라도 돼. 그렇 그거는 복골복이니까. <웃음> 모르는데 어려운 점 없어요? 일단은 큰 거부터 쉽게 고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눈에 띄는 거 만져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돼서 아직은 쉬운데 가끔씩 약간 이게 썩은 건가? 물에 젖은 건가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어렵습니다 한줄 해보니까 어때요? 한 껌인데요? 이 <웃음> <웃음> 빨리 다음 주를 하고 싶어요 괜찮네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땀나는 그 느낌이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뭐안 힘들어요 더운데? 솔직히 뭐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할만합니다 너무 평범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상처도 가지고 있는데 막 깊게 물러터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하트 모양 감자예요 하트? 네오 진짜 하트네요? 네 어제 어. 어제 농부님께서 하트모양 감자를 가지고 신혼초에 아내분께 가져다 드리면 엄청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갖다 줄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를 한번 <웃음> 찾아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진짜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오늘 날씨가 또 엄청 더워가지고요 끝까지 잘 해,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올려는데아 근데 얘는 버릴 거예요. 아, 하지만 네. 자랑을 하고 싶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두 명이서 이렇게 껴어하는 느낌의 조각 같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잡는 느낌의 아, 조각. 이 네. 조각한 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약간 엉덩이와 다리 같은. 어 엉? 엉덩이 여기 엉덩이고요, 여기 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일반 감자랑 다르게 이렇게 주름이 져있는데, 제가 호주 과자를 좋아, 호주도 좋아하는데, 얘가 감자면서 호주까지 충족시켜주는 어... 그런 만능인 아이여서. 매끄러워요, 표면이. 아, 어, 그리고? 단단하고, 어,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딱 이렇게 감기는 느낌. 나는 선택하다 그러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개성파니까 정말 딱 모양도 있고 상품성 도 좋은데 어. 감자를 많이 보게 된 기분이 어떠신지? 어... 작년에 양파도 이만... 양파는 물론 더 봤는데 네. 이게, 이게 양파 때는 정말 꿈인가 싶었고 네. 지금은 현실인 걸 알아서 <웃음> <웃음> 분명히 양파보다 조금 캐고 조금 봤는데 어지럽네요 <웃음> 중두 포기 사연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네. 이게... 상여자인 유리님께서 가능하신 건지 굉장히 자존심, 자존심 상하시고 이건 제 인생에 크나큰 슬픔과 오점. 오점으로 남을 일입니다 오늘 농사 어떠셨어요? 어떻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안 했다고 볼수 있죠 <웃음> 총몇 시간 하셨나요? 2시간 남짓 <웃음> 혹시 알고 계셨나요? 뭘요? 오늘 이렇게 더울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진짜요? 네. 저희에게 왜 아무 언질도 주지 않으신거죠? 어디서 있지 모르니까 나 지금 <웃음> 정신력 하나는 뭐 어제 왔을 때뭐 네. 아침에 7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네. 당연히 일어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강하다 남다르구나 이 팀들은 할수 있을 거다 믿었었는데 멸망했군요 너무 쉽게 오더라고요왜 <웃음> 한다고? 폐잔데요 <웃음> <웃음> <패잔정>. 수민 <웃음> 아, 너무 덥죠? 네아 진짜 너무 더워요 어 아. 그늘에 숨었네 전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하려고요 늘왜 <웃음> 어, 그 어.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졌는지어 어, 나도 그 생각 잠깐 했어 지어 어떤 생각? 돈 버는 거 진짜 힘들더라 어. 열심히 해야겠다 어. 내가 할일그 어.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말로 계속 말하시잖아 근데 어. 내 욕하는 거어 <웃음> 여든데 이게... 저... 나는 나는 몸이 힘든 건 힘든 건데 심리적 부담감이 더 힘들어. 다음에 오면 태국어 배워와야겠다 나도. 어. 내가 정말 알아 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너는 인사하고.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뭔 아우 쟤는 일못해 이런 야, 두, 부분. 한두세 개라도 배워. 야팍팍으로 지금 보줄게 제가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 뭐 <웃음> <웃음> <웃음>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거서, 티폰>, <웃음> 이거만 외우면 될것같아 어렵다. 제일 어렵워데 아, 이게 야, 이, 제일 어려고 일을 잘하는 게더 빠를 수도. 거소, 어, 세인공삼. 어. 내년에는 네. 세배로 <웃음> 이런 말 하면 안 돼. <웃음> 그런 말 하지 마요 <웃음> 아, 제발 정신 차려. 응. 내년에는 포기하지 않고 네. 상여자처럼 네. 여자 중 여자는 포기하지 않는 여자죠. 그렇죠. <웃음> 화이팅! 나를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웃음> <웃음> 우리 개성파니까. 정말 딱 모양도 있고 상품성 있고 좋은데